야, 매일 밤 악몽 거두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넉놓고 몰장고칠 수 있게 되다니 오늘 밤만큼은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? 식은 땀 나도록 해줄게. 길고 긴 여름밤의 악몽으로. <웃음> 물에서 잠들면 위험해. 옷처럼 쉬는데 방해하려고? 끈적한 악몽이 달라붙을 거야. 닫지마, 기분 나빠. 내가 바로 네 악몽이야. 뒷골 서늘하게 만들어 줄게. 악몽 같은 여름밤으로. 닫지마, 기분 나빠. 내가 바로 네 악몽이야 안돼 <웃음> 차가운 물과 서늘한 악몽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?